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짜파게티에 갓 담근 파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지난번에 갓 담근 파김치와 라면 먹방을 했었는데 파김치에는 짜파게티지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오늘은 짜파게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짜파게티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삼겹을 함께 구워봤어요 그래서 먼저 우삼겹을 촥 구워준 다음에 그 기름에다가 짜파게티를 맛있게 끓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 짜파게티에는 원래 기본으로 들어있던 조미유를 추가로 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파김치는 지난번에는 진짜 정식 파김치 했는데 이번에는 짠맛보다는 약간 매콤하고 달달하고 그런 느낌으로 버무려봤고요. 계란후라이 두개 반숙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짜파게티 먼저. 아니, 뭐, 거의 와사비 먹는 <웃음> 느낌인데. <웃음> 어, 야! 근데 얘가 우삼겹이랑 같이 해서 좀 기름지잖아요? 근데 그거를 아주 싹 없애주네? 아, 나중에 대창 먹을 때에도 이렇게 갓 버무려서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, 이거 우삼겹이 냉동으로 인터넷 같은 데서 큰거좀 저렴하게 팔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고기가 필요할 때 넣으려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괜찮네 여러분들 도 <웃음> 이런 거 드실 때 함께 곁들여서 넣어보세요 와. 약간 끊을 수 없는 뭐 그런 조합이네요. 이게. 계속 들어가네? 와잘 먹었습니다 아 아유, 가성비가 되게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아, 뭔가 되게 간단하게 차려먹은 것 같은데 만족감이 장난 아닌데요? 행복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